i It's nice. t It's yes. s n i c e k i i d s t e s kids ship attack it the k i 진짜 가서 소백바디도 못해 본시 h 새끼들이 손가락만내 내리지 키보드 다 부셔버리고 싶어 이건 누가 봐도 팬아 c h 비트비 v 비트 h 네 ba làm v 치고 가서 h o người 무시의 공작사대를 받지 않네. 존나 추지 받고 비승이 부지에 빠지 존나게 받고 비승 비비티도 막기 다 갖다 대려 빠갔소. 아가리 절면에 우뽕기는 네가 말가 동엽이가 끼어버리겨. 십팔 새끼들 계속 끼들 십팔 새끼들 새끼로 새끼. 십팔 새끼들 계속 끼들 십팔 새끼들 새끼로 새끼. 십팔 새끼들 그속끼들 십팔 새끼들 새끼로 새끼. 십팔 새끼들 그새끼들 십팔 새끼들 새끼로 새끼. Hey, hey. Yeah 몸의 힘 한번 풀고 너는 옷구름을 풀고 나에게 한번 다가와 이런 족 같은 가사는 너네 엄마도 완승단다 그럼 한번 잘 들어봐 내 랩은 존나게 좋니까 나시끼가 찍은 비트는 존나게 세계 최강 그리고 이그레이 그룹이 롬 나는 지나 왜 마치 용게라나시가 무슨 부부젤라 같은 소리를 넣었냐 하지만 나는 나시기가 찍은 비트가 너무 좋아 야 너네 이런 피트 찍을 수 있냐 이건 나 c 기만 찍을 수 있는 피트야 시가 yo yo 노도한번 여태가 랩을 한번 해봐 나처럼 랩을 좋냐 띄 못할 수도 있잖 다시 이새야 에이 캐스깨 왜 못하면 저기로 짜져서 앉아있어 만랑 콜라보 할 사람은 카페에서줄 서있어 야 시바 할 말이 없어 시바 이 곡을 완곡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매을해어 끝났다 s h 새끼들 t s 기 e r head in t 새끼들 i t c h e n she puts her head in the kitchen, she puts her h e 들 d in t h